한명의 산장, 한명의 탐정. 잠깐만, 이거 어머어스 같은데. 아, 어, 근데 이 맵은 뭐지? 어, 잠깐만. 이게 뭐야? 뭐냐? 탐정! 자, 오늘의 게임은 뭐지 아세요? 바로 뜨거뜨거뜨거 떨거, 하거픽셀 우오? 우우 떨거, 떨거, 떨거, 한국 국기를 클릭! 자! 그럼 어떤 게임을 할 건지 한번 골라볼게요. 여기 뭐 협동 생존 게임. 한 명의 살인자, 한 명의 탐정. <웃음> 잠깐만 이거 어마어스 같은데? 이 게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 클릭했습니다. 우와. 기뻐서 코한번 봐주고! 살인자 확률 3%! 탐정 확률 4%! 시작합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생존하세요. 오, 오. 알겠습니다. 생존하는 거지. 커버기는 원래 생존, 생존자니까. 그래. 내가 생존 잘해요. 내가 이거 잘 숨어있거든요. 이거 뭐지? 광석 문행 목적지, 적재 구역 변경하려면 좌클리 갑니다. 으아! 아, 뭐야! <웃음> 뭐야, 이거!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 아! 뭐야! 뭐야, 이게! 잠깐만! 이 맵도 처음 와봤다. 이거 놀이동산 같은 맵인데요. 어? 몬들 중 하나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중에 함정 있습니다. 나는 거북이니까 남자니까 1번. 뭐야 이거 뭐뭔 뭔데 아, 금 받았다 금 받았다 야금 받았다 어 괜찮네 이쪽도 가볼까? 아자금 받았다 금 받았다 저건 분명히 함정일 거야 보실래요 여러분이 함정입니다 보실래요? 어 아니네? 와 이게 맨날 바뀌는 부분은... 아... 씨거아나 코봉이 진짜 어떻 이거 봐! 어떻게... 코봉이 어떻게... 이제 살인자가 슬슬 살기를 느끼도록 어인을어 겁니다 오게꼼꼼한거 뭐야 어어깜짝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가지고 그래. 아 진짜 깜놀했잖아게 어떻게... 어떻게... 어잠깐어어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너 잃을 거아니 여기 있다고. 너 이따 갈 때까지 <웃음> 여기 있어요. 어 잠깐만. 오 어? 죽었다. 여기 지금 시체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럼 이건 제살인장 있다는 뜻인데. 조심 조심 조심. 이거 뭐지? 이거 선물 나주는 거야? 뭐야? 아, 네. 아! 어, 깜짝아 진짜 뭐야 이거? 누구데 진짜 짜증 죽겠네. 아 잠깐만. 쟤 보러 가야겠다. <웃음> <웃음> 여기 아직도 숨어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관찰 카메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가? 어얘가얘 살인진다 살인진다 또 숨어있어 아이고 바보 어떡해 <웃음> 그러기래왜 욕심을 부려 가만히 있으면 될걸3 2 1 짜잔 자 남은 시민 11명 남았죠 남은 시간은 2분 19초 남았습니다 과연 코봉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빠밤, 빠밤, 빠밤. 승리! 역시 정보가답이다아 타본다? 와 엄마 한번 탔다고 싶어요. 아 소문났나봐요. 제제 살인자 아닌가 제제 누구지? 어? 근데 잠깐만 이거 뭐야? 음악이 나오는 클럽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밤 뜨겁게 넘넘게 즐겨보는 의수요. 아 살인자 살인자 살인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살자자자자자자자자자 퍼뽁이 DJ보다 죽을 뻔해 씨여 또? 뭐야 뭐야 뭐야 뭐뭐 뭐, 뭐, 살인, 살인하는 살인 소리가 들렸는데 잠깐 잠깐 수상한데 저는 저 친구의 행적을 쫓아다니겠다 과연 저 친구는 살인자가 살인작을... 어? 어? 어? 화를 획득합니다. 살인자의 찬스 처치하면 승리합니다. 주의하세요. 발사하면 재충전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만약 시민 플레이어를 처치할 경우 같이 죽습니다. 시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맵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으로 탐정을 했잖아요. 자 여기 분명 시체들이 떨어졌군. 음, 냄새가 나는군. 자 아, 지금 시체가 이쪽으로 죽은 걸 봐서 어, 범인은 이쪽으로 갈겠군 이쪽에 분명히 살인자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싶겁니다. 어? 아 뭐야?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싶어. 자 이게 좀비 보드 같은 거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생존자면 여러분 열심히 도망가면돼요 이게 좀비들이 숙주가 있거든요 숙주가 어 좀비로 만들어요 전 빨리 도망가야 된대요 감염자 아 저는 이제 생존자가 됐네요 자 그럼 저기는 일단은 감염자 아니라는 얘기고요 어, 저 지금 쳐쳐있으면좀 안전할 것 같아요 직접 올라가 볼게요 여기다 올라가면 되냐 저기다 저기다 잡아 이쁘다화요활사라활 예, 쏴라! 활 쏴! 쏘라! 활 쏘라고! 활 쏘라고! 야활 쏘라고! 쏘라! 쏘라! 죽겠다 아싸 하나 죽겠다활쏴 어디와! 나는! 나는 최고의 명사수다! 아싸! 저리가! 오지마! 숙쥐가 죽였다! 내가 죽인 건 아닌데 어쨌든 저리가! 봤죠! 봤죠! 그만 죽인 거 봤죠! 자! 서쪽은 누가 말을테냐 니가 맞을테냐! 아 어, 그냥 계신 분이네 안녕하세요? 네 동상이구나 자 이제 감염자 3명 남았습니다! 저기 있구나! 죽였다! 봤죠? 제가 이렇게 싸서 죽인 거 봤죠 여러분? 저기 다 저기!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빨리 와! 이겼나요? 이겼나요? 아죽었네요 감염자야! 갑자기 감염자 됐다! 왜! 갑자기 감염자 됐느냐! 쏴봐라! 쏴봐라 못 마치지 열애 열애 어, 어 죽었네요 <웃음> 과연 나는 생존 될지 가염 될지 생존자 다른데로 가 있나 다들 왜안 보이지 야너나 같이 있자 같이 있자 나랑 무서워 무서워 아! 어, 저기다 쏴 그렇지 봤죠 여러분 봤죠 즉사 쏴! 오자 쏴쏴 오자 쟤 진짜 병사수죠? 각수 숨어있고라 빨리 와 빨리 와 어? 안 놀어요 한 명자! 맞죠? 와또 알아? 무섭지 않다! 자네명 남았습니다! 커보이가 다 죽일 거예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여름 여름! 여름! 여름 여름! 오지마! 오지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라고 엄마! 올라가! 야! 이게 안 보여 너 머리 때문에 안 보여! 머리 때문에 안 보여! 몰태안 보인다고! 마지막 한 발! <웃음>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찐텐 진짜 누구야 누구,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저 위로 올라가볼까? 어, 높은 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죽아 죽었다 어, 그렇지? 아주 똑똑한 친구 넌 거기 있어 난 앞을 볼 테니까 깜짝 놀랐잖아! 어이, 그래 깜짝 놀랐 그렇지! 너 이쪽으로 봐! 난 이쪽으로 붙 테니까! 저기 다 거기다! 차 잡아! 어 여기 밑에! 밑에 왔다! 밑에 왔다! 밑에 왔다! 밑에 왔다! 저기 있다! 저기 다쏴 쏴! 여럿! 어! 어! 어! 여기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밑에 있 그래! 잡, 잡았냐? 자세명 남았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자세명 남았어요 어어너지 마! 올라와! 거기 있어! 어어디 어디 있는데? 어있는데 어디 그래? 어디 는데 어, 어, 어, 어, 뭐야? 그분 떨어졌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기있 어디 있어, 이 새끼 여기 있다 아, 죽였다 <웃음> 죽였다 자, 죽였습니다 자, 죽였습니다 여기 있구나 어, 어, 뭐야 왜억울하대억울하대 어디 있냐? 아, 뭐야? 아 졌어 아 진짜 최고 생존자 대박이다 쟤 옷이 었던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맞겠든 아, 다음에 또 다른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 수많은 게임들 이 있거든요? 다음에는 진짜 이 클래식 다시 도전해서 살인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스카이블록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픽셀의 재미있는 게임 모두 즐기는 그날까지 고덕이는바이바이